하나님의 말씀 상세기 1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도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을 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믿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해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일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여종 하갈입니다. 사레가 이제 이런 생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 그래 그러는 거죠 내가 혹사레 말입니다 사레의 말입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남자가 이런 말은 참잘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인데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인 거예요. 그러니 85세의 사례가 자식을 못 낳는 자신의 상황을 딱 보고서 하가를 자기 세컨 와이프로 이제 남편에게 준 거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들의 신앙 문제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어,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례가 말합니다 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 어, 어.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가 임의로 결정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자녀를 주시지 않기로 했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 돌이키신 적이 없는데 지금 사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임의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사례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 음, 그냥 할 만큼 했다, 우리도. 왜냐면, 10년이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다음날 벌어진 게 아니라,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고 생리가 끊어져 가는 상황에서 10년을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 여전히. 그렇다면 아 그렇다면 이게 어좀 이제 좀 생각 좀 해야 되겠구나. 좀더 지혜롭게 해야지.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아, 내가 아, 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인가 보다. 그래서 보세요. 원하건대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사례가 혹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아주 어, 기특한 생각에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 선악과 금지명령과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 그 뭐야?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게 했어? 그 사탄이 와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런 거야. 그 그러니까 순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다가 뭐야? 하나님 이건 왜안 줘? 하나님이 나를 왜 거절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죠? 그 거절감 상실감 그러니까 그 때문에 먹고 그리고서는 자기도 먹고 어, 아담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아무 생각 없이 참그 음, 아내의 말을 정말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듣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어, 이 모습이 그대로 데자뷰처럼 벌어지죠 그 거절감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거부하지만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보자 거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도록 하려는 마음 속에서 딱 눈을 돌아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험함직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선악과가 보였죠. 그렇게 보인 것처럼 건강한 여종 하갈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 어, 이 여종이면 어, 그 아주 자식을 낳겠고 그리고 그 자식이 보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그러니까 사례는 여종을 통해서 자기 자녀로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내 자녀를. 얻을 수 있다 당시 고대 당시에 그 대리모를 통한 그 자식을 후손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사례가 갖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크나큰 착각이었죠 아브라함의 잘못, 착각은 뭘까요? 그래, 어, 하나님이 내시로 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낳은 자녀 그게 아들이면 내 아들이지 뭐 그죠? 어, 어, 하나님께서 어, 왜애굽에 그 갔을 때 바로로부터 사례를 보호했는지 왜 자신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사례를 그, 그 함께 지키시고 이끄시는지 생각을 놓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의 죄가 뭘까요? 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말하는 또 행동을 통해서 보면요 이들이 약속을 안 믿거나 못, 미, 못 믿은 거죠 약속을 정말 안 믿은 것과 못 믿은 게 다르나요? 약속을 지금 이들이 약속 자체를 거부하고 약속을 안 믿은 건 아니죠.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 드리고자 한 것이 죄예요. 약속 자체를 나는 그래 나는 이 약속 뭐 내시로 말미암아 무슨 뭐 자손이 있고 뭐 이렇게 약속에 자손이 오고 이거는 나는 몰라라고 팽개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이 신퉁방퉁한 생각 속에서 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사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 거죠 아주 순수하고 기특해 보이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고요 이게 죄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어그뭐잘 뭐 되면 됐지 뭐 자식만 나오면 됐지 결과가 좋잖아 어 튼튼한 그 대리모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면 된거 아니야 결과가 좋으면 그런 방법과 뭐 과정 또한 좋은 게 아니야 어뭐 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지혜를 그러면서 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적인 것으로 방식과 방법을 도출해서 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아니 결과가 좋잖아요. 죄라고요. 부응 됐잖아요. 죄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죄입니다. 약속을 음,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많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85세의 나이도 정말 적지 않은 나이인데 17장에 가면 할례를 하도록 해요.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생식 기능을 잘라 버리는 겁니다. 이제 너는 어 완전히 너에게서 나오는 이 자녀는 음 네가 생각하는 자녀 아니다. 너는 날수 없는 자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언제 주시죠? 100세. 불가능하다의 철저히 밀어넣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네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믿음은 요 절대 이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에 대한 만남, 훈련, 되어짐 속에서 나타난 행위예요. 그냥 불쑥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1차적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가능의 자리 우리로 하여금 거절감과 상실감과 불안감 속에 우리를 처음 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돈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세상에서는 없는 자리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거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지 않았냐 이건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하여 주신 믿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과 핑계를 대고 믿음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중심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고요. 죄라고요. 가난안 땅에서 10년 동안 계속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런 거절감과 상실감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할수 있는 최선의 신앙은 뭐였을까요? 뭘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과정으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내실 거거든요. 과정을 통하여 목적을 만드실 거거든요. 과정 없이 그냥 답을 딱 줘서 과정 없이 답을 줘서 그냥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 그 12장에 딱 부르고 그리고 바로 13장 가자마자 이삭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과정을 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목적이 같이 일치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언약의 자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매 여러분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여러분의 언약의 자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짐에 여러분이 보탤 게 없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는 말은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 없는 생각과 사고를 거기다가 보태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신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어, 55장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시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크다 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음 그냥 생각하니까 그냥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모든 일이 되어져 돌아가는 것처럼 이 목적을 이루는 데 과정을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빨리 응답받기 원하고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 문제를 누가 줬나 생각해 보세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문제도 주셨어요. 그 문제를 왜 주셨죠? 예, 문제를 빨리 풀어라. 아니 빨리 풀어낼 것 같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거가면 문제 자체를 줄 이유가 없죠. 문제를 왜 주셨지? 내 인생에 왜이 문제 덩어리를 왜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문제 덩어리 옆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 죽고 못 사는 아내 여러분 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문제 덩어리 안고 살아가도록 왜 내가 이 문제에서 계속 평생을 이렇게 떼, 떼버리지도 못하고 껌딱지 마냥 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계속 가야만 되나 성경은 이혼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했나 이 문제가 결혼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서 아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죠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나의 성도 대물, 성도의 성도 대물,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 다워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 안에 반드시 주셔야만 했던 것이고 주신 겁니다. 이사에서 14장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예정하신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 예정대로 섭리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뇌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 가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예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죠 성도 성도의 견인을 해주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비는 그랬어요. 신앙의 최고 정점은 기다림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건가?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인가? 이렇게 기다리세에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음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파워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가 기도를 막 했더니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비로 바뀌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와지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어내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평안과 확고함과 담대함과 분명함이 있어요 이게 성도는 그래서 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돈을 뺏어가면 돈 때문에 울어야만 정상인데 성도는 세상이 돈을 뺏어가도 담담해요 건강을 가져가도 성도는 그 건강으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는 믿음을 는믿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정하셨으니까 나를 반드시 예정하신 그 목적대로 역사 속에서 나를 키필고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난 죽을 수 없구나 내가 죽는 오늘이 죽는 날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예정했던 그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구나 그 오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하, 이 자녀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교회 갈 때마다 10불씩 준다고 꼬셔야 돼요 이 자녀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태어나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십자가 만나도록 되어지는 거다 십자가 만나는 일에 분명한 뜻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거 부르지지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냈다고요? 예딱 하나예요 십자가 만나라고 그렇다면 내 자녀가 좀 아파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임을 깨닫고 그 자녀로 살수 있다면 승리죠 이걸 가지고 부모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이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신앙 문제를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따라오지 못하고 네가 네 생각 니 꾀에 내어서 하나님을 이루어드린다라는 그런 거짓된 망령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왜안 주는지 왜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 이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 사레가 그러잖아요. 어, 내가 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예, 얻을까 한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그 아브라함한테 보내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을 사레의 말을 그대로 딱 듣습니다. 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선악과 먹으려고 할때 갑자기 막못 그 먹도록 어, 선악과가 막 갑자기 괴물로 바뀌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먹게 놔두죠. 이스마엘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하여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생명나무일까. 왜 선악과가 먼저일까. 생명나무부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한적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먼저 나, 만들어내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이 철저히 아브라함과 아담과 사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자녀에 대하여 자기 백성에 대하여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관심사. 뭘까요? 어, 이 자식 문제를 통해서 이삭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빅픽쳐 더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이삭이라는 언약의 성취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삭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을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한테 거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10년이라는 기간. 85세서부터 또 100세가 이르는 이 기간을 하나님은 왜이 과정을 자꾸만 두실까요 이삭이라는 언약 성취보다 그 언약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요 이삭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개시하고 하나님 자신 당신님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약속들이라는 말은요, 어,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리고 또 다른 첩인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 그 자녀들을 다 지금 설명하는데 그렇지만 외아들을 들었대 외아들이 누구죠 독생자 그러니까 이 외아들은 외아들한테 쓰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신약에 보면 외아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야.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삭으로 지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거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이삭이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남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있으시니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졌죠. 하나님이 이것이 남겨졌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내가 생생만 내는 게 아니라 신용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칼로 죽여도 하나님이 없던 거 있게 하셨고 죽은 거 살리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가져야 그 전부 자기보다도 전부인 이삭에 대하여 이 이삭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고자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자손이라는 약속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과 목적이 불일치되면 안 돼요. 과정과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기쁨, 내 소원, 나의 기대감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찬란함이 되는 그 자리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돈도 그런 것이고 건강도 그런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 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학교에 가서 뭐 어떻게 하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데는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길 원하죠 성적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대학 가기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바라는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 부모예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사회성도 배우고 뭐 코로나 동안에 참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사회성도 배우고 대인관계 속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어, 그런 책임감을 또 배우고 그래서 훌륭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훌륭해지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기고 누리고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거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편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도록 편드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절대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음? 하나님 이거 로또 한번 터트려주세요 그러면 어.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속으시죠 왜요? 전혀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초점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초점은 결과물을 참 중요시 여겨요 결과물 내 자녀도 하버드에 가길 원해요. 아, 좋다, 하버드에 가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잘 해서 하버드에 들어가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결과물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바질까요 하나님은 내용물에 중요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내용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하바드 대학을 갈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성실감과 책임감과 근면함과 그런 지혜와 지식과 탁월함을 만들어가는 열심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중요시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하바드라는 결과물과 전혀 다른 게 돼서는 안 돼요. 도덕론 신보처럼 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도와주셔서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어떻게 찍은 것마다 그렇게 어떻게 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다 답이 정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답을 그렇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나가라 다근데 답이 요게 하나가 헷갈리는데 쭉 보니까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다아 이거 나겠다 그래서 나가라 했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과정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배우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통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옮겨져 가고 있는가? 이 문제죠.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 된 자로서 정말 닮아져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고 남들보다 좀더 부유해지고 탁월해지는 세상의 성공 여부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자리에 소위 성공이라는 곳에 갔어도요 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성공이다 하고서 죽으면 끝.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세상 성공을 다로 알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 인생은 꽝이에요. 꽝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정하고 성도를 왜 역사 속에 보냈다고요? 답을 내보세요. 왜요? 예. 우리가 얼마나 이스마엘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를 먹고 얼마나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아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내 생각 내 거짓된 판단 이거 틀려먹은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적 생각과 사고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하여 기꺼운 항복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맞습니다 그냥 숭내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즐거움이고 이게 진짜 인생의 배부름입니다 라는 참다운 고백의 자리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 항복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알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어, 실패했다. 어, 나는 내가 저 자리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정말 저 위치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어,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 아니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게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이 있었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것,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도를 할수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잘난 인생으로 이렇게 잘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잘난 맛똑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별 볼일 없는 존재구나. 지금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자녀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아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였구나. 나를 나를 정확하게 꿰뚫어보셨구나. 응?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좀 남편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어,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누가 이렇게 어, 남편분은 그러면 장로님이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23, 33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이 나라가 인생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아멘. 두 사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첫째 거절감 상실감 의심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날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성도의 인생이 있기를 바라며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속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교회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며 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와 또내 언약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인상되게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